안녕하세요. 파도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제가 원래 여기에 갤럭시 버즈 유저였어요. 갤럭시 버즈 유저였는데, 제가 이걸 산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물에 퐁당 빠뜨려버렸어요. 퐁당 빠뜨려가지고 아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4만원 정도를 주고 지금, 어 말, 말리, 그, 레뎁션 엑, 엑, 엑, 엑, 앙크라는, 네덱션 앙크라는 일단 제품을 구입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에 가이드가 있어야만 착용할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선택폭이 좁아가지고 예전에 찾다 보니까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보도록, 사보게 되었습니다. 남들 평도 좋고 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네. 일단 포장부터 열어볼게요. 아, 근데 포장을 보기에 앞서서 일단 포장시부터 살펴보면 여기 다섯 번 충전이 가능하, 다섯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20시간 동안 20시간 동안 플레이 타임 위드 케이스 그러니까 20시간 20시간 동안 케이스가 있으면 2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IP IP4의 i p 0 4에 어, 방수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물에 퐁당 빠졌다가는 그대로 사용을 못 하는 정도네요. 네. 그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그러니까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왜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부 뭐 이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일단 환경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뒤쪽을 보시면 뭐 뒤쪽에 똑같은 설명이 들어가 있고 일단 시 타입 뭐 케이블 쓸수 있다는 거랑 그냥 반부 이런 거 쓴다는 거 정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포장을 뜯어볼게요. 포장을 뜯으면 일단 제가 지금 칼이 없어서 가위로 뜯을 건데 가위로 안 뜯어진다. 저희 반품만 할 건데 그냥 손으로 뜯을게요. 이렇게 뽑아주면 안에 이렇게 이어폰과 이어폰과 이렇게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윗면이 지금 대나무로 되어 있네요. 대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일단 본체를 보기 전에 일단 밑에 있는 뭐는 거를 먼저 살펴봐야죠. 일단 밑에를 살펴보면 어 킥스타트 가이드 어, 빌러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킥스타트 가이더랑 그다음에 뭔가 좀 들어가 있는 거 같네요. 어 여기에 이어팁과 이어 이어그 다음에 기에걸수 있는 가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타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면 소재라서 꼬이지 않게 되어 있네요 꼬이지 않게 되어 있어 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쓰는 요거, 요것도 종이 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종이 소재로 되어 있네요 종이 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 되게 친환경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볼수 있네요 근데 왜 포장지 요거는 이거는 왜 메모리폼이지?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요 사소한 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뭐 안에 다른 건 없고요 딴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 밑에 슬프러면 어 여기에 어 스티커가 한장 들어가 있네요 스티커가 한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 오브앱 메이플 마리 모르겠고 어쨌든 <웃음> 스피드 떨러 어쨌든 스프레이 스프레이트 더 러브. 어쨌든 뭔가 적혀져 있네요 딱 이런 거 적혀져 있고 그 다음 킥 스타트 가이드 적 있고요 스타트 가이드 워런 티 워런티가 있습니다. 워런티 이거는 뭐소중히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넣어두고 스티커는 제, 제 나중에 노트북이 나는데 넣어두고 이런 거는 가드는 따로 빼두고 그 다음에 일단 본체 살펴보도록 하죠. 어, 본체 상당히 좀큰 편이에요. 손바닥 어, 딱한개 올려놓으면 지금 여기 갤럭시 버즈랑 보면요. 갤럭시 버즈랑 보면 여기랑 두 어, 키가 상당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상당히 좀 크기가 있는 편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보면, 이어폰도 상당히 갤럭시 버즈랑은 좀 다릅니다. 갤럭시 버즈랑은 상당히 크기터좀 다른데,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둥글둥글한 모양이라면,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 길게 빠진 나선 모양이라볼수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버즈는 고장났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딱 좋네요. 잠깐만, 잠깐, 잠깐. 일단 기 한번 꼬아볼까요? 기의 어, 차용감도 굉장히 좋네요. 기의 차용감 굉장히 좋고 일단 기의 차용감 굉장히 좋고 안에 일단 열어보면 일단 이걸 열어보면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상당히 화려하죠. 안에 상당히 화려한데 이런 식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딱 닫아서 여기에 보시면 LED 등이 있는데 여기에 충전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가벼운 파토사세 파비앙이었구요 이번에 사게 된건 뭐 제품명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일단 겉모습만 보긴 했는데 아마 제품명은 따로 이 제목에 제쓱 올라갈겁니다 네, 여기까지 파토사세 파비앙이었구요 자세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달 후 정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번 여기까지 파토사세 파비앙이었구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